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요 여러분들께 카드 한 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 카드는 바로 산타덱입니다 사실 제가 중고장터에서 어, 헬로쿨님께 직접 선물 받은 카드인데요 랭노덱과 쿨로덱으로 이름을 날린 헬로쿨님의 산타덱 지금 바로 파헤쳐 보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덱을 보면 가장 처음 보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로 박스에 그려져 있는 문구와 그림들이 아닐까 싶네요 앞면에는 미스터 산타라는 문구와 휴대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는 듯한 디자인이 눈에 띄고 뒷면에는 산타댁의 백디자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옆면은 굉장히 심플하며 300댁 중한 덱이라는 문구와 데이매직에서만 독점 판매한다는 것이 쓰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카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디자인은 방금 보신 카드 케이스에 그려진 모습과 동일하고요 빨간색과 녹색의 선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A와 JQK를 보자면 백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초록색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 카드만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광고카드 대신에 두 장의 블랭크 페이스와 조커를 넣어준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술하는 사람에게 큰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재질로만 따지자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술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정도로 다루기 힘들었는데요 그러나 코팅에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줄 수 있을 정도로 트릭덱과 같은 효과를 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헬로클님이 이스터에그라고 밝힐 정도로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것인지 영상을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헬로쿨님께 덱을 만들게 된 계기를 여쭤봤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카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자인과 마술 모두를 가진 산타덱. 마술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 한 덱으로 이렇게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카드를 제공해주신 헬로쿨님과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